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팁으로 아이폰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실 와이파이 비번 공유 기능은 오래전부터 지원했던 기능입니다 기본 조건은 모든 기기는 iOS 12 버전 이상이어야 하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를 몰라도 상관없지만 공유하려는 기기에서는 이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준비가 끝났다면 아이패드에서 연결하려는 와이파이를 누르면 암호를 입력하게끔 나옵니다. 이때 아이폰을 열면 암호경위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를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5초도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밟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와 연동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처럼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닌 이상 굳이 비밀번호를 알 필요는 없지만 있어서 나쁜 기능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은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거죠 몇몇 아쉬운 점이 남지만 알고 있으면 분명 편리한 기능입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왔고 아이폰을 사용중이라면 스마트폰을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